o t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Like a f i s t h t r i n o 나 전화 왔어 전화 왔어? 응 무슨 전화? 우리 집에 어. 택배가 왔대 아! <웃음> 진짜? 응 <웃음> 들어가봐 <목소리> 야, 야, 아니 잠깐만요. 야, 다디프런 <웃음> 레스토랑이야. 맞아. <다 목소리> <딥프런. 목소리> 다디프아 진짜? 어. 다디프런잘 봐. 어 맞네. 전라도, 충청도, <목소리> 올레, 아. 어, 봉수네, 브라더다디프런이야 <목소리> <your brother. 목소리> <야>, <목소리> 그래. 아자, 아자, 한번 더디프로 한번 가, 그러니까 삼층도 한번 가보. Okay. 네네 알, 알, 알긴 아는데 야 3층 아? <웃음> 아, 어어 아, <웃음> 맞아 여기가 베리 페이머스 플레이스야 거아 허리야. 리야 허리야. 가가 야리 어? 여기서 먹자. 여기? 어, 여기. 아,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아, 여기서 먹을까? 아 어. 알았어. <웃음> 여기서 먹어? 메뉴백순대 있고 양념순대 있어요 양념순대좀 맵게 되나요? 어 맛있네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가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괜찮아? 인사트 코인 야, 조심해 조심해, 좀 뒤로, 어, 자, 페이볼좀더 위로. 좀더 위, 좀더 위. 좀더 안쪽으로. 어, 응. 다 맞았다. 소리 들었다. 좀더 안쪽으로. 응. <웃음> 좀더 안쪽으로. man <laughs> <laughs> 리. 뭐 I have a uh, gift for you. 맞아? 무슨 무슨 선야 자. 아 뭔데 슬레키 몰라. 냉장 냉 <웃음> <웃음> 저. Just open Oh Come here w o s crying? 2 머리 올려 봤죠. 응. 사랑리네잘사람내 좋아.